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이더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게임은 빌더스크롤 온라인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의 장르는 오픈월드 MMORPG 멀티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스팀에서 발매하는 유료 게임이지만 최근에 오디는 소식과 함께 무료로 체험하게끔 풀어준 게임이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볼때 정말 MMORPG 할 게임이 없는 최근에 가장 재밌게 플레이한 게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임입니다. 물론 유저분들의 취향을 존중하면서요. 그럼 이 게임이 왜 재밌는지 기존 MMORPG하고 비교를 할때 어떤 점이 본 게임의 매력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더스가 볼때본 게임의 아쉬운 점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여러분들의 응원입니다. 우선 첫번째 ESO 게임에선 1 0부터 진입이 가능한 인던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인던은 최대 4인 파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탱커, 힐러, 딜러 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아또저앱인던에서 사람이 잡히지도 않겠네 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이 게임은 와우가 아닙니다 랜덤 매칭에서 보상이 좋기 때문에 고렙분들이 오셔서 앞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은 고인물이 도와주면 재미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아무리 벨이 높아도 ESO 인던에선 고인물 유저들이 몹을 학살하지 못하도록 밸런스에 맞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던 방식은 파판일사하고 조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O 게임에선 레이드도 존재합니다. 아직 그쪽까지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지만요. 나중에 레이드를 하게되면 꼭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아차 이걸 말씀드린다는걸 놓칠뻔 했네요. ESO 게임에선 탱커 힐러가 귀족이다? 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각 무기에 따라 스킬이 따로 있기에 클래스를 방어쪽으로 하셨어도 무기 스킬을 따로 빼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무기라면 치유쪽 스킬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스카이 닝과 ESO 온라인에서만 존재하는 엄청난 기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떤 매칭 또한 탱커, 힐러, 딜러 역할을 어느 클래스든 선택하여서 매칭을 돌리실 수 있습니다 아... 이젠 인던도 질렸다 배틀로얄로 가보는건 어떨까요? 두번째입니다 <웃음> ESO 온라인 배틀로얄 종류는 데스매치와 깃발, 쟁탄전 그리고 또 전명전이 있습니다 특정 매치가 아닌 매칭으로 들리면 랜덤인던 매치와 똑같은 경험치 보상을 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재미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재밌게 즐기십니다. 일단 제가 경험하는 걸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해보았는데요. ESO 게임의 문제점은 첫번째, 핑 북미 서버와 EU 서버만 존재합니다. 핑 문제는 큰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만 한국인분들은 NA 서버에서 하셔야 돼요. 두번째는 한글화가 안돼 있어서 유저 패치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유저 한글 패치 8일번은제 유튜브 영상 밑에 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게임플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